빨래 빨리... 바... <웃음> <웃음> 자, 그럼 가볼까요? 가자! 가자. 아, 가보이번에 아, 지금 거의 나오신 분 있나요? 없죠. 어 다행이다. 님이게이게이게이게이게 여러분들 지금 거의 나오신 분 있나요? 왜나 백수? 거의 없다며. 파이팅. 어어어어왜 그래? 루명여이 사람! 이 사람 봤어 봤어! 와 뭐야! 봤어! 나 걸렸어! 루명님이 죽이는 거딱 봤습니다 저저저 저, 저 보안관인데 그로아무라시라고 어두운 골목으로 뛰고 가길래 스페이스마에손 올리고 있다가 눌려버렸어요 본능적으로 루명님이 죽일 때 표정을 봤어 아봐 <웃음> 어, 죽였잖아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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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준님, 시체 앞에서 플라 댄스를 추고 계셨어요. 직업 중에 갑자기 죽는 게 뭐예요? 연인예요연인이요 어... 근데 토킹님에 죽이신거 아닌가요? 안 아, 돼. 바로 앞에서 댄스를 추진 않겠지. 음, 서울님이랑 같이 봤거든요 서울님인가? 맞습니다. 아니 저도 같이 네. 봤다니까요. 같이 <웃음> 봤어요. <연인, 웃음> <웃음> <웃음> <토킹님>, 나도 같이 <웃음> 봤다니까 뭔 소리라는 거야? <웃음> 어... 아니, 어, 어? 이게 뭔소리려 어, 무지상 추표 무엇입니까 이거? Goodbye. <목소리> 어? 음... 이거 데타미님 중앙 광장에 쓰러져 계셨어요. 영매상은요? 능력 썼을 땐딱 여섯 명 죽었었거든요. 능력 쓰고 3주 뒤에 갑자기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 캐나디코이 초공따가 죽인 것. 거... 아니야 아냐 니 그러니까 야, 지금 음. 그러면은 둘중 하나에요 이거 연단님이 저는... 죽였거나 아니면 초범님이 죽였는데 캐거라서 아니야, 울리거나 둘중 하나거든요? 캐거면은 캐거면은 3초 뒤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울리기 때문에 초범님을 한번 달아보시고요 아니면 저 달아보셔도 됩니다 이거 이 놈도 어차피 어, 이거... 둘다 달아도 어차피 네명이라고 이걸 막고라를 띄워놓으면은 아, 이제 그 시체가 반절 이제 있는 걸박아보 바로 말해? 이제 알트 아이스 여자? 어, 이 진짜네. 어. 그 그래서 우리 이김? 끝다왜 말을 못해? 이자 게임당 플레이어 한 마리를 죽일 수 있다? 비난을받을 각오만 하면 아무나 죽일 수 있다 어? 을명면었어요을명면서 게임을 면 종은 어면서 게임을 하면서 게임을 하니서 게임을 하면서 게임을 하면서 게하게또 그거야? 박게호 당신은 중요하지 않아! 임을 하면서 서서 동을 캐봤습니다. 잼통이다잼통이다 <웃음> 아니 잠깐만. 아니 이거를 개인 <웃음> 원한으로 이렇게 하면 개인 원한으로 이 하면 일단 건지 <걷기>, 건지. <걷기>. 아니 <웃음> 이렇게 쉽게 <웃음> 건너뛰기까지 해버리면 우리 연단님 목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웃음> 연단님의 복수 내가 갚을게. 지켜봐줘. <웃음> 아니, 연단님 옆에 계세요? <웃음> 오지 여기? 아, 아이씨. 우리 지금 아트님 토끼님 심 뭐야! 저저저저할 말! 저저할말 있어요! 저, 잠깐만, 저 잠깐만, 잠시만요! 저, 신고한 사람부터 말해야 돼요! 신 예. 그.. 말고. 이거.. 거, 네.. 네. <웃음> 직업이 탐정이거든요? 파크버님이 아, 아. 악마 가떴거든요 <웃음> 네! 박커버님. 네? 나랑, 나랑 죽여! 죽여!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와, 목숨을 분이 잃은 뿌원님이 그렇게 투표 천천히 하자 그래도 이렇게 빠르게 해버리는 이런 <웃음> 나쁜 사람들 같더라고. <같이> <웃음> <웃음> <와> <웃음> <웃음> 아, <진짜. 웃음> 아이고 안녕. 아이고 아, 가버렸어. 좀...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얼마 전에 김선혜님이랑 방송했어요. 아 진짜요? 예. Yeah. 알려 주세요. <웃음> 아, 저요. 저 나중에 제가 그 개인 디코 보낼게요. 시우님영광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아, 저야 말로 영광 예. 근데 저를 죽이시지 않네요. 어? 어, 어, 죽이시지? 어 뭐야? 저 어, 아닌가? 어, 어 이겼다. 아니, 잠깐만. <웃음> 아, 연인이라. 어, 깜짝 놀랐네 방금 나. 죽이려 했거든요. 이게 제가 이렇게 죽을 거나. 제가 그게 백하인네 그게 백이내 직업은 오토바이 미안해 뭐야 뭐야 왜그래 왜그래 왜그래 왜그래 왜그래 왜그래 왜그래 뭔데 뭔데 왜그래 왜이렇게 소리질러 어? 어씨 뭐야 이거 신고 어떻게 하더라? 알. 음. 내가 발견한 사람이 연다야? 아왜또 죽여? 불쌍하게. 오토바이 지갑 죽었어. 오토바, <웃음> 아니 난 왜? 오 나이스. 오토바이 죽었어. <웃음> 죽었는데, <맞아요. 웃음> 살려, 아, 내가 별거 하나 띄워버릴 거 살려줘 님 따라와요 님님아니아니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웃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진정해 아, 진정해 진정하 진정하라고 진정 진정하라고 진정하라고. <웃음> 완전 겁에 질려 있네. 개웃기네. 아니 지금 치무등님이 백하이님 백하이 범인이라고 막 엄청 소리 지르고 고 있는데 나는 이제 백하이님 <웃음> 뒤만 쫓아다녀 보게 그래서. 너도 백하이님 뒤를 쫓아다어 뭐야 뭐야 기타. 왜, 뭐야 뭐기다다다다다다 아 나구나. 어어 음... 어, 나구나. 어나 말을 안 하고 있어. <웃음> <웃음> 어 저거. 어. <웃음> 그 시장의 집무실 쪽이거든요. 근데 아니 나 방금도 근데 파크모 만났다가 헤어졌는데 여기 거의 지금 올리기 직전에 죽었어요. 사람들이 다. 근데 세미 님이 직접 신고한 거 아니에요? 뭐 그냥 뭘 어, 타고 있었어, 아닌데? 순간. 야, 거기 맨 처음에 사실 <웃음> <이제> 죽여 버릴 거야. <웃음> 네. 그는난 <웃음> <나> 말하고, <있잖아. 웃음>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서 이제 무에고 수상한... 나서 응. 거기서 <웃음> 만나 가지고 말하고 있잖아. <웃음> 아니, 박모 <웃음> 왜말못 하게 하는 건데, 왜? 말못 하게 <웃음> 왜 자꾸 <웃음>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때 <웃음> 시작 <이때> 빈님 <웃음> 만나고 거기서 이제 헤어졌어요. 그대로빈 <웃음> 님을 만난 적이 없어. 끝날 때그 어, 이거. 이번... <웃음> 저, 저, 저. 아닌 같은데. 그냥 차례대로 한 명씩 죽여 <웃음> 뭐야! 이건 써! 이거 <웃음> 방금 누구야? 이거 방금 누구야? 아니지. <웃음> 무서운 <웃음> 사람. 이번 판이 제일 알기 힘든데? 야 이거 어렵다 저는 한구로가 어? 왜 따라오시죠? 무섭게? 저는 지금 케빈님 죽이면 따라가서 죽일라고 하고 있어 대충 알겠죠? 아... 음. 능력 <웃음> 알이트. 빨리 누구 만나야 돼, 지금? 아, 아 씨. 아, 뭐야. 르명 님이 파크모 님이 범인인 줄 알고 썰어봤다가 같이 죽으셨습니다. <웃음> 아, 어쩐지 <웃음> 갑자기 사람이 <웃음> 너무 많이 죽었더라. <웃음> 야, 이게 뭐야? 뭔 일이야, 이게? 뭐야? 아주 이번은 근데 르명 님이에요. 캐릭 님은 아니. 저랑 캐릭터들이 그 많아 아른거 같고. 백인이랑르저 진짜 죽었어요. <웃음> 당신 <죽어버릴 거라고. 웃음> 솔미님은 나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거의 플레이하면서 마피아를 여니까마피아니아아 이거 뭐야 이거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진 진짜야? 에, 아니 진짜 이렇게 한다고? 어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웃음> 레전드긴 레전드야. 그리고 피날레는 뿌님이다? 아아 <웃음> 아, 모두 주목이야? 에이씨.. 저는 캐빈님이 범인인 것 같습니다. 시체를 보고 눌렀다고 하셨는데. 자기 없는지 몰랐다고 했던 발언도 전 이해가 안되고 아니 부어님 저는 부어님이 지금까지 나... 살아계신게 전 너무 기쁜 거위에요 저를 이렇게 담그려고 하시면은 누... 아니 분아니녀 어... 제가 보기에는 케미님이 오리같은니 그렇게 말을 하는거죠 아 그거는 어... 저... 이거는 이렇게 말씀.. 그래? 어 뭐야 이렇게.. 아니 정말? 진짜야? <웃음> <웃음> <기자야? 웃음> 아니 이러지 말자매아나투표해다 <웃음> 아니 이러지 말자! <웃음> 난... 아니 아, 이러지 말자며 어어 뭐야 아아안돼안돼 케빈님 케빈님이 왜 죽었는지 알아요? 케빈님이 살아있는 이유가 온전히 저 때문이었거든요. 아씨그 내가 친무등님 죽이면 백화이님이 하나 죽이면 끝이잖아. 야, 여기 사람 죽는다 여기 열한 시 방향 야기 열한 시 방향 불거리 난다 이제. <웃음> 네. 네. 네. 어? 네. 네. 네. 아니지 네. 내가 죽었으니까 네. 안 끝나지 백화님이 범인이에요 저 방금 부님이 아. 사람을 죽이는 걸 봤어요 무슨 소리 하시는 어? 거예요 당신이 죽였잖아 당신이, 당신이 내가 범인이야 백화 당신이 범인이야 부어 내가 어떻게 봤어 안돼 아깝다 아깝다 안돼 안돼 네. 오는데 한 시간 4 0 분이 걸려서 막차를 타려면 지금 가야 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니, 괜찮아요 제가 두번퍼이 당했지만 여기서 끝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이고아이하 아이고, 이고